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운명학 연구소 이한입니다. 선한 목적으로 사주와 주역으로 힐링 상담 중입니다. 좀더 자세한 안내는 영상의 상세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을 꼭 확인 후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깨비불 이한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2021년 9월 6일부터 약 일주일 동안의 일간별 주간운세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운세부터는 제가 피 마이크를 하나 더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그제 노트북에 연결된 마이크가 바로 여기 지금 제 얼굴 앞에 바짝 붙어있는 이 마이크인데 소리가 좀 그닥 볼륨감이 별로다 그러면 이피 마이크로 별도로 핸드폰에 지금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이걸로 편집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어, 그동안 댓글, 의견을 그 매주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 여러가지 시도를 좀 앞으로도 계속 해볼 예정이고요. 어쨌든 소리가 가장 중요하죠. 운전하시면서 들어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도 이제 오늘 제 방송을 그 차를 타고 가면서 한번 들어봤는데 상당히 작더라고요. 이어폰 없이 그냥 차에서 한번 들어봤는데 작아서 여러가지 좀 시도를 해보고 계속 바꿔나갈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 9월 7일에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드디어 달이 바뀝니다. 병신월에서 정유월로 바뀌는 타임이고요. 어, 여기 제가 큼직하게 적을 건데 경금이라고 하는 이천간에 힘을 미치는 에너지가 계속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각 일간별로 입장이 다르고요. 여러분 지금 제 운세는 물론 일간별이라고 딱 타이틀을 제가 세우고는 있습니다만 신강인지 신약인지에 따라서 그 운의 팔로는 상당히 180도 달라져요. 그래서 본인 사주가 신강인지 신약인지 이런 거를 이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제 운세 방송 많이 들어보시기 때문에 그건 그것은 이제 그냥 응용을 해주시고요. 음, 제가 좀 여유가 있으면 신강신약 나누어서 계속 온세 방송을 할 것이고, 그게 좀 여의치가 않을 때, 이제 앞으로는 좀 여의치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선 간목이잖아요. 이제 여기 조금 보이는 칸에다가, 동그라미를 이렇게 적고요. 자, 첫 번째 날이 9월 6일입니다. 정사일인데, 청관에 뜬 에너지가 바로 상관이고요. 그리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식신입니다. 병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이죠. 이 날은 쓰임새가 있는 하루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어, 신약사주인 경우에는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는 날이 되고요. 내 아이디어 때문에 일처리가 더 발목을 잡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는 결혼을 하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본인의 자식 에 대한 신경을 좀더 써야 하는 날이 될 것이고, 또 전체적으로는 자신의 그 일적인 재능이 제대로 대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이제 9월 7일은 백로가 들어오는 저녁에 백로가 이제 들어와요. 그리고 무오일입니다. 이 화요일은 천관했던 에너지가 편재이고 지지했던 에너지가 바로 상관입니다. 그리고 사지 환경에 감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활동에 제동이 걸릴 수 있겠습니다 건강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고요 혹은 금전적인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간목이 계속 일주일 이상 힘을 쓸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는 특히 신강사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힘이 있는 분들 수색목이 제대로 되고 있는 분들 그리고 목이 너무 왕성한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관제가 걸리거나 건강 이상이 생길 수 있거나 혹은 동료들과의 다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염두하시고 들어 주셔야 되시고요. 이제 8일 수요일을 보겠습니다. 이건 기미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제입니다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도 정제입니다 그리고 인묘지 환경에 갑이 놓이는 날입니다. 갑목이 아버지, 혹은 부인, 그리고 그런 문제가 없더라도 금전으로 인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하루가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폭식, 또 음주, 이런 것들을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수가 아니고서는 이게 본인 스스로의 입고지가 되기 때문에 이 미일에서 활동성을 펼치기보다는 제동이 한 번은 걸리겠죠. 그래서 월, 화, 수, 특히 전반적으로 한 주를 조심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 다음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드디어 이제 금이 펼쳐지죠. 3일 동안. 천간에뜬 에너지가 편관입니다. 그리고 지지에 뜬 에너지도 편관이 됩니다. 간목이 여기서는 절지 환경을 맞는 날입니다. 건강이 컨디션이 떨어질 수가 있고 기존에 있던 조직을 떠나시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타시는 분들 이직을 해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요 직장에서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고 혹은 기존의 위치 자체가 바뀔 수가 있어요 내가 스스로 내 위치를 버릴 수도 있겠고 상황에 따라서는 조직에서 튕겨 나오는 현상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제 10일 보겠습니다 신요일입니다 정관이 천간에 그리고 역시 지지에도 정관에너지가 그리고 퇴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자식의 무책임한 모습에 실망을 할수 있는 날이고요. 하고 계신 전체적인 간부일간분들을 하고 계신 일의 마무리가 아쉽겠습니다. 그만큼 끝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해야 되는 그 책임감이 요구가 되는 날이고요. 직급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신의 직급의 권세가 떨어지는 날입니다. 이제 1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이고요. 천간에뜬 에너지는 편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는 편제입니다. 바로 식상화에 입고가 되는 날이죠, 이날은. 그래서 일진으로 봤을 때, 간목이 양지에 놓이는 날입니다. 남성분들은 아랫사람, 그러니까 부하 직원이 되겠죠. 혹은 나이가 좀 어린 분들은 할머니, 그리고 또 장모님, 결혼하신 분들에 관해서는 장모님이 되고, 여성분들은 결혼을 하신 경우 자식에게 신경을 좀더 써야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루종일 겁이 많아지고, 즉 소심해질 수 있고, 매사에 신중해질 수 있는 토요일입니다. 이제 10일 일요일 보겠습니다. 이날은 개해일입니다. 청간에 뜬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뜬 에너지가 편인입니다. 그래서 장생지 환경에 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난 연락이 많아지고요. 연락빈도가 외부에서 오는 연락이 많아지는 것만큼 이헬 속에도 갑이 있고 그래서 경쟁 상대가 스스로 내가 찾는 날이기 때문에 경쟁 상대를 내가 스스로 찾기 때문에 경쟁 상대 또 혹은 내가 또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대상거리를 찾아 다니는 날이 되겠습니다. 연락이 들어오는 빈도도 많겠지만 스스로 공부할 거리, 학생 같은 경우 혹은 연구할 것 또는 내가 몰입을 해야 하는 어떤 연예인, 또 문서 이런 것들을 찾으러 다니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이 실속이 있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살펴봐야 하는데 이번 주한주간이 감목일간 분들께는 새로운 것을 펼치기보다는 자중하시고 근신하시고 불필요한 활동들을 줄이시는 것이 오늘 활용하시는 팁이 되겠습니다. 자, 제 해석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을목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간단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게도 을목일간 분들께도 이번 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 천간운이 계속 일주일 넘게 힘을 씁니다. 정관이죠. 정관이고 어, 남성 여성으로 나누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려자가 될 만한 남자친구 연애 중인 남자친구 이 남자친구 분들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하게 되어 있는 주간이기도 하고요 전체적으로는 을목 분들께도 편한 주간은 아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백로가 9월 7일에 있기 때문에 병신월에서 정유월로 이렇게 바뀌는 달입니다. 첫째 날 9월 6일부터 보겠습니다. 정사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이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목욕지 환경에 을목이 놓입니다. 이때는 일을 버리고 또 밀어붙이는 추진하는 능력들 자체가 회사에서 조직에서 사업장에서 굉장히 돋보이게 되는 인기가 높아지는 하루이고요. 또 아티스트 활동을 하신다거나 방송인으로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월요일에 홍보하기가 아주 유리한 날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날 9월 7일은 모호일입니다. 청간에서는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장생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나는 기회가 많이 생기고 일적인 기회들이 또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긍정적인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날입니다. 발언의 기회가 상당히 많이 생긴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리고 9월 8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인데 편제가 청강과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양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경우에는 일처리 속도가 아주 빨라져서 이날 어, 어떤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빨리빨리 일을 해 쳐야 되고 성과를 빨리 내야 하시는 분들. 그런데 목이 강하시거나 이제 그 적절하게 양수가 적절하게 공급이 되어서 수생목을 아주 건강하게 해주고 있는 목이 왕한 아주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어, 성과가 아주 좋다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사주 같은 경우는 이 일진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신강에 비해서는 남자분들은 여성관계를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시고 이날이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돈거래에 전반적으로 신중하셔야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에 9일입니다. 목요일은 경신일이 들어왔어요. 성간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와, 들어온 날이죠. 태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는 좋은 일진이죠. 자신의 신념이, 이념이 실현이 되는 날이고 또 신약하신 분들, 별 소득이 없습니다. 사실 주위에 기대려고 하고 책임감이 없어지고 책임감이 떨어지고 좀 나쁘게는 게을러질 수도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0일은 금요일이고 신요일입니다. 청간지지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환경으로 가시게 되는 분도 계실 것이고 하고 있는 일 자체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날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제 1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입니다. 천간에 들어온 에너지가 정인이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가 바로 정제입니다. 그리고 임묘지 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약속이 늦어지고 또 계약이나 구매권 자체가 지연되고 지체되는 흐름이 이날 아주 강해지겠습니다. 모든 것들이 지연되고 보류되고 지체가 됩니다. 이제 12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청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사지환경에 을목이 놓이는 날입니다. 장사 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또 학생분들은 학업에 대한 집중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날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는 활동이나 이성관계에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날이고요. 사업장에서는 자신의 장점도 뚜렷하게 드러나겠지만 그만큼 언행을 조심하셔야 끝까지 성과가 좋게 좋게 따라오겠습니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병화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병화일간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9월 6일부터 10일까지 일주일 중에서 어, 저희가 먼저 큰 것을 생각해야 하는데 경금이라고 하는 편제의 에너지가 병화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신강신약에 따라서 크게 운이 바뀌는데 지금까지 는 신강신약 이야기를 잘안 했을 거예요 보통 신약한 경우에는 가을이나 겨울 기운이 많은 분들 그리고 신강한 경우 같은 경우는 뭐 여름이라던가 봄에 태어나신 혹은 그런 계절의 글자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해당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주 동안은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 금전에 대한 기회, 명예에 대한 획득이 좀더 많이 빈번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신약한 경우, 즉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혹은 그런 계절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금전적인 손해가 많이 또 빈번하게 생길 수 있는 주간이 아닐까 예상이 됩니다. 그 첫째 날로서 9월 6일 정사일을 보겠습니다. 월요일입니다. 천간에는겁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이 계획을 제때제때 실천하고 옮기게 되는 날인데 크게 두 방향이에요. 가을이나 겨울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신약한 경우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좋은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날이지만 사주 원국에 당유자나 혹은 소축자가 없어야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신강한 경우 즉 봄이나 여름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가까운 사람들 때문에 손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역시 유나 축이 있다면 반대로 금전이득이 이분들 덕분에 있어요.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이제 백로가 들어오는 절기성으로 바뀌죠. 정유월로 바뀌는 이 9월 7일 보겠습니다. 모오일입니다천간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재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래서 재왕지 환경에 병화가 놓입니다. 전체를 위해서 희생을 하거나 또는 이제 경쟁자,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치열한 신경전을 벌일 수 있는 예민한 날로 확인됩니다. 이 간혹 정밀한 작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너무 무리하시다가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사소한 부상이 이어질 수도 있고 또 그만큼 큰 결과물을 얻을 수 있는 날이기 때문에 차분하게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8일 기미일입니다. 수요일 보겠습니다. 청간지지에 상관의 기운이 모두 들어왔고요. 쇠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앞으로 나서지 않고 조용히 도와주는 일을 내가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버린 일을 수습을 하게 되는 흐름입니다. 이제 9월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역시 이제 이 신유술로 흘러가기 때문에 신강신약이 크게 달라지는데요. 목요일 경신일 같은 경우는 천간지지에 모두 편지의 기운이 들어왔습니다. 예상은 하셨겠지만 병지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로서 신강한 분들, 봄이나 여름 글자를 많이 갖고 계신 경우 이분들은 금전이 생기는 날이고 신약한 경우 가을이나 겨울 글자를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생계에 문제가 생기거나 하고 있는 일에서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외롭게 느껴질 수 있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의 재능이나 나의 시간을 많이 할애하겠지만 이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 가을 겨울에 기운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자신이 대접을 못 받거나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다 라고 섭섭하게 느낄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9월 10일 보겠습니다 금요일이고 신요일입니다 청간지지에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화가 사지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신강한 분들 봄이나 여름의 글자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고 신약한 경우 즉 가을이나 겨울 글자가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실수가 많고 건망증이 심해질 수가 있고 그래서 지갑이나 카드를 깜빡깜빡하거나 금전 문제가 실제 생길 수가 있는 날입니다. 지갑이나 카드를 분실한다거나 이중으로 송금을 하신다거나 어, 큰 돈이 깨질 만한 어떤 접촉사고가 일어난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상당히 필요합니다. 신약한 경우입니다. 이제 11일 보겠습니다. 임술일. 청간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인묘 환경에 병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무책임해질 수가 있고 사람들과 그 대화 또 소통이 잘 안되는 하루로 예상이 됩니다. 토요일에 어디 놀러 가신다거나 토요일에 만남이 혹은 어떤 연락 주고 받을 일이 생긴다고 한다면 가급적 조금 소통이 안될 수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되는 상황 같은 경우는 여러 번 질문을 하시고 이해가 될 때까지 대화로 푸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12일 개해일 보겠습니다 청관에는 정관 지지에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죠 그리고 절지 환경에 변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건강이 나빠질 수 있고 컨디션이 떨어진 만큼 하고 있는 일에 방해가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 어찌되었든 일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는 하루입니다. 이렇게 일주일 동안의 병화들의 간단한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봄, 여름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혹은 가을, 겨울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지 요걸 기준으로 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는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두루뭉실한 일간 중심으로 한큰 뼈대만 이야기를 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 주간의 계획에 꼭잘 대입하셔서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운세는 여기 타이틀에 적힌 대로 너무 맹신하지는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의 계획에 참고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정화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도 백로가 끼어있고 천간의 경금이라고 하는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제의 천간 영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제 영향을 받게 되면은 정화 일간 분들 중에서 봄이나 여름 기운 글자들이 큰 분들은 재관이 재화관이 크게 살아나는 좋은 한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어 흙이 많다거나 아니면 가을 글자가 많다거나 혹은 제압을 하는 겨울 글자가 많다거나 이런 신약한 사주에 해당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회가 들어와도 크게 건지는 것은 기대치보다 많이 떨어질 수 있는 주간입니다. 확실하지 않은 말들이 계속 오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약한 경우에 해당이 되시고요. 9월 6일은 월요일이고 정사일인데 천간에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고 지지에 겁제가 들어온 날입니다. 제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인, 놓이는 날입니다. 우선은 음. 정자의 영향 덕분에 정화분들이 신강신약을 떠나서 크게 이제 경험하고 배우는 주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신강한 쪽 같은 경우는 주변 사람들 영향으로 득을 보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 날이 바로 월요일이에요. 그리고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초를 튼튼히 해주는 글자가 들어온 부분이다 보니까 실적이 좋아집니다. 전체적으로는, 전체적으로는 크게 나쁘지는 않은데, 신강한 쪽 자체가 월요일이 좀 소득이 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백로라는 절기가 들어온 9월 7일은 무호일인데 이 화요일은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본인에게는 도움이 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좋은 그 방향이 아랫사람, 내가 가르쳤던 어떤 부하직원, 이런 아랫사람들의 일도 같이 덩달아서 잘 풀릴 수 있는 흐름입니다. 신약한 사주 쪽은 더큰 도움이 될수 있는데 음, 신강한 쪽에서는 집착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자, 9월 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인데요. 식신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인데 의욕이 앞서서 정화분들 전체적으로 구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생길 수가 있고 또 본인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 커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단점이나 실수 같은 경우 목격을 했을지라도 넘어가주는 아량이 필요합니다. 그게 현명하시고요. 이날은. 그 다음 9월 9일 목요일은 경신일입니다. 이날보다 신유술 이렇게 또 가을 흐름으로 글자들이 흘러가죠. 첫 번째 이 경신일이죠. 목요일은 천간지지에 모두 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목욕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미혼에 해당되는 남녀분들은 연애하고 싶은 욕구가 커지는 날이고, 신강한 분들, 봄이나 여름 글자가 큰 분들은 우선 재관이 좋아집니다. 아주 좋은 기회가 들어오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회사에서 돋보이거나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을 수 있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이날 기회를 놓치시면 안되고요. 특히 신강한 쪽이 더 운이 좋은 날입니다. 목요일은. 그 다음 10일 신요일 보겠습니다. 편제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이 되겠죠. 연락빈도도 실제로 높고 활동도 왕성해집니다. 발언기회가 높아지고 조직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날 실적이 높을 수가 있는데 신약한 분들 식상이 많거나 재가 많거나 제압하는 관이 많거나 이런 상황 신약한 사주 같은 경우는 혹시 사주 원곡에 뱀글자가 있는 분들 이분들은 주변 사람들의 배신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게 아니라 면 상관없고요. 전체적으로는 배신수가 없는데 이분들만 그렇다는 거죠. 뱀글자가 있는 분들. 특히 신약한 케이스만. 그 다음 11일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인데 청간 정관이 에너지가 들어왔고 상관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양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새로운 공부,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스터디 그룹 활동을 시작하셨다거나 을 학교 진학을 염두해서 또 어떤 공부를 온라인 클래스를 시작하시는 흐름이 생길 수 있겠죠. 그 다음 10일 1호일은 개해일입니다. 천간에 편관에너지가 들어왔고 정관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정화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을 상당히 많이 벌일 수는 있는데 마무리가 안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기대려고 하는 의자려고 하는 흐름이 크고요.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정화분들은 뭔가 일을 버리고 준비하고 도전하고 실적을 이룩하는 상황이 크겠습니다. 하지만 글자 자체가 신약한 경우에 해당되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기회와 소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놓치는 흐름이고, 신강한 분들은 날짜가 점점, 점점 지남에 따라서 발전하는 쪽입니다. 자, 이렇게 한 주간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채팅방에서 후원도 가능하시니까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무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주는 경금이라고 하는 식신의 첨가한 에너지의 영향을 받는 주간입니다. 9월 7일에 백로절기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병신월에서 정유월로 달도 바뀝니다. 신약한 사주의 경우 즉 가을 글자나 또 겨울 글자가 많은 상황 혹은 음, 봄 글자가 또 태어난 달이나 주변에 많아서 일관을 압박하는 구조를 가진 분들 같은 경우 신약한 분들께는 그 구성을 채워줄 수 있는 운이 들어와서 좋아지는 흐름이고요. 드물지만 신강한 사주 쪽, 즉 기본적으로 건조한 흙이 많거나 혹은 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큰 이득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자잘한 결실은 들어올 수 있습니다. 크게 나쁘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그 첫째 날로서 9월 6일을 보겠습니다. 정사일인데 이날은 천간의 정인이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인이 모토가 걸럭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문서나 계약이나 일의 흐름에서 무난한 방향이고 해보지 않은 일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배운 상황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제 두 번째 날 9월 7일은 화요일인데 모호일입니다. 같은 글자인 비견이 천간에 들어왔고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 들어와서 재왕지 환경에 무토가 놓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성격이 이날 불같아지게 움직일 수가 있고 갑자기 화를 막 내거나 내 의견에 안 따르면 막 뭐라 뭐라 할수 있어요. 또 같은 의견일지가 안되면 해당분들의 언행이 굉장히 거칠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무토가 그렇게 느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9월 8일 기미일입니다. 겁제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쇠지안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무토일간을 외보나 안팎에서 도와주는 흐름입니다. 이 날은 모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이제 이날이 목의 고지이기 때문에 미날 자체가 압박하는 관이 약해지는 무력화되는 흐름입니다. 자 이제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이날부터 3일 동안 금의 흐름으로 달려가죠. 경신이 뒤 목요일에 들어왔는데 청간지지 모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병지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흐름이 되겠죠 더. 어, 전체적으로는 아이디어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장사하시는 분들도 여러가지 다사다난한 방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아, 하지만 이겨낼 수 있을 것으로 이상이 되고 그리고 10일 금요일은 신요일인데 성간지지에 모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요 사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제 아이디어가 갑자기... 어, 잘 나오던 분들도 이날 좀 엄청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건강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어, 현금 빼고는 자산의 흐름이 막힐 수가 있는 상황이고 건강 문제도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심각하진 않습니다. 자 이제 11일 보겠습니다. 토요일이고 임술일입니다. 천간에는 편제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임묘 환경에 무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외부 약속이나 활동에 관계된 일들이 느려지고 흐름 자체가 지연이 되고 혹은 일정 자체가 다음으로 취소될 수도 있어요. 다음을 위해서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1 0 일입니다. 개의 일이고 천간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절지 환경에 모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실제로 묵은 돈이 떠나고 또 새로운 기회가 들어오는 날이에요. 그래서 일요일에는 크던 작던 변화가 생기겠습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기존 가게에 대한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돈을 이제 입금을 받은 받는 상황 같은 경우는 이제 만남 거래 또 그런 관계에서의 큰 변화가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무토 분들은 이번 주간에 어찌되었던 흐름 자체가 나쁘지 않은 것이 어, 그동안 어떤 목표를 위해서 달려오신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작은 목표든 큰 목표든 반드시 결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토의 이번 주간의 결실입니다. 드디어 열매를 맺는 주간이라는 거죠.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기토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큼직하게 그리겠습니다. 자, 이번 한주 동안도 경금이라고 하는 상관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을 텐데 신강신약이 약간 다릅니다. 신약한 분들 즉 가을, 겨울 혹은 봄을 뜻하는 글자 이렇게 구성이 많을 때 혹은 봄이나 가을이나 겨울에 태어나신 기운이 상당히 강한 분들 이런 분들께는 이번 주간에 운의 흐름이 크게 도움은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신강한 분들 여름에 태어나셨거나 아니면 사주구조에서 본인 기운과 비슷한 흙들이 많은 상황일 경우에는 어, 드디어 묵었던 빛을 봅니다. 묻혀 있었던 돌이 원석의 빛을 보는 주간입니다. 신강한 분들께만 그렇다는 겁니다. 9월 6일부터 찬찬히 살펴볼텐데요. 정사일 월요일입니다. 선관지지의 편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이제 지지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편인 정인 이렇게 들어왔죠.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이득이 되지 않는 상황에 처할 수 있는데 본인이 나서봤자 그다지 좋지 않다는 뜻이죠. 하지만 결과를 계산하지 않고 결국 일을 잘 마무리 하실 흐름입니다. 기토분들은 내 일이 아닌데 상사에 어떤 부탁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옆팀에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나서 내 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아무 계산하지 않고 달려들수 있어요. 근데 그 일이 너무너무 잘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인기가 높아질 수 있고요. 그 다음 7일 백로가 들어오는 주간입니다. 자 날짜 자체가 화요일이고 모일이라서 천간에는 겁제어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걸럭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주변 사람들의 질투를 사지 않도록 조심조심해야 하는 날이기도 하고 신중한 태도로 일을 잘 처리를 해낼 것이고 실적과 매출이 장사하시는 분들 포함해서 아주 좋은 날입니다. 이제 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청간의 지지에 모두 같은 에너지인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네, 관이 이제 이날 입고지가 되죠. 그리고 관대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본인 주변 사람들이 이 기토에게 오는데요. 이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오느냐. 직장에서의 감온대상이 되었다는 라 소식을 듣거나 아니면 명예가 실추될 수 있는 어떤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이 기토에게 의논을 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기토가 상담을 해줄 수는 있는데 문제는 이 상담을 해주는 상황도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진을 찍힌다거나 누군가에게 이제 시선이 그 목격을 당해서 그런 장면을 목격을 당해서 둘이 같이 있더라, 둘이 같이 어디에 가더라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 이런 식으로 소문에 소문을 또 끌고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눈을 의식을 해야 하는 날입니다. 좀 신경 쓰이는 날이죠. 그 다음 9일은 목요일인데 경신일입니다. 여기서부터 3일 동안 금의 흐름으로 살 이제 달려가는데 청간지지에 상관의 기운이 들어왔고 기토가 목욕지 환경에 놓이는 흐름입니다. 아이디어가 빛나고 꾸준히 해왔던 일, 꾸준히 준비해왔던 일들이 드디어 빛을 보기 시작합니다. 다만 여기서부터 3일 동안은 신강에게는 기쁜 일이 또 발복을 하겠지만 신약한 분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입에서 나온 말 때문에 사람들에게 상당한 괴로움을 당할 수가 있으니 주의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10일 신유일입니다. 청간지지에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기토분들, 지금 현재 어디에 들어가셔야 되는, 이직을 해야 하시거나 어, 쉬고 있던 기간이 길어서 당장 일거리가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 소식을 듣게 되는 날입니다. 면접을 보러 오라던가 서류 전형에 합격했다거나 아니면 최종 면접까지 합격을 했기 때문에 언제 출근을 하시라고 라 하는 결과 통보를 들을 수 있는 날입니다. 그 다음 11일 토요일입니다. 임술일이고 천간에정제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겁제 에너지가 들어와서 양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속도가 빨라지고요. 여유가 생기는 날이고요. 또 노력 없이 취하는 물건, 뭐 선물일 수도 있겠지만 선물이 아니고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어떤 이벤트에 당첨이 된다거나 복권에 당첨이 된다거나 소액복권 또는 누가 준 것이 아닌데 그냥 길을 가다가 뭔가 취할 수 있는 행운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 12일은 일요일입니다. 개해일이고 천간에편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의 정재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기토가 놓이는 날입니다. 지연이 되었던 활동에 대한 보상과 혜택이 생기고 이날 드디어 선물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뿌려놨던 씨앗에 대한 보상이 들어오는 주간이기 때문에 기토분들 중에서 웃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고 이번 한 주간의 흐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채팅방 후원도 가능하니까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경금 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작게 그립니다. 이번 주간에는 같은 에너지인 비견인 경금이 영향을 미치는 천간의 글자로서 활동을 합니다. 금이 튼튼하거나 또 토가 좋게 작용하는 경우에 신강사주인 경우에는 이번 주간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구설 또는 경쟁이 일어날 수가 있고 가까운 사람들과 방해가 많이 생기고 전체적으로 불화, 화합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한 경우 불이 강하거나 사주 구조에서 봄 기운 글자가 강하시거나 갑, 을, 인, 묘 또는 겨울 글자가 겨울에 태어나셨거나 겨울 글자가 세력이 강한 경우 이런 분들도 신약한 케이스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좋은 일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약해져 있는 본인에게 뿌리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자, 그래서 9월 6일 이렇게 달라지는 베이스가 있다는 거꼭 확인하시고 염두하시고 대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주는 천차만별입니다. 굵은 흐름을 한번더볼 텐데 9월 6일은 정사일이고요. 월요일인데 천간에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장생지 환경에 경검이 놓이는 날입니다. 결혼을 하신 남성분들은 자식과 관련돼서 좋은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고 직장 때문에 내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람이 주변에 가까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한 날입니다. 서랍 꼭 잠그고 다니시고 비밀번호 걸어놓으시고요. 메신저 창이라든가 컴퓨터 화면 자체에 접근 안 되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문단속 잘 하시고 믿을만한 사람들에게 수시로 가게를 들여다보는 것을 부탁을 해 놓으십시오 이제 백로가 들어오는 9월 7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모호일이고 천간에는 편인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목욕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인데 이득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활동에 비해서 들어오는 소득이 적다는 의미이고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산만해지는 날입니다. 직장인 사업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9월 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이고 성간지지에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관대지 환경에 놓이는 날입니다. 시작은 거창한데 마무리가 불안해지고 내일로 오늘의 할 일이나 장사를 미룰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9월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입니다. 이날부터 약 3일 동안 흐름이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목, 금, 토 이렇게 3일 동안 어, 금이나 토가 강한 분들 같은 경우 불화를 조심하시고요. 주변 사람들과 싸움, 다툼, 경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목, 화, 수가 강한 신약분들 같은 경우는 신약사주는 좋아지고 또 기쁜 일들이 많겠습니다. 그 첫째 날로서 경신일은 비견, 청간지지 모두 비견이 들어왔습니다. 걸록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이고 할 일이 많아지고 실제 일 양도 많아지는 날입니다. 근데 그 일을 다 처리를 하실 거예요. 이제 10일, 1 6일 보겠습니다. 이 날은 모두 겁제죠. 청간도 겁제, 지지도 겁제, 그리고 재왕지 환경에 경금이 놓입니다. 주변 사람 때문에 내가 내 것을 빼앗길 수 있는 흐름이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이 쓸데없이 모이는 날입니다. 또내 의견이 묻힐 수 있는 날입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입니다.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식신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경금이 물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거나 물질적인 지원을 해주게 된다거나 어떤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게 되는 날입니다. 그 다음 10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정간에는 상관 지지에서는 식신 이렇게 들어왔고 자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는 세지였잖아요. 내가 도왔으니까 그런데 이날은 이제 병지 환경에 경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과거의 말즉 과거의 언행에서 후회할 만한 일이 생기고 현재 하고 있는 일 특히 아랫사람과 관련되어서 힘든 고민이 생길 수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끙끙 앓고 있다가 누군가에게 상담을 받으러 가셔야 된다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요청하시는 을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 전반적으로 신약한 분들은 외부에서 도움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외부의 도움을 획득을 하시는 주간이 될 것이고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가지로 경쟁이 많고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는 주간이 되겠습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신금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겁제인 경금의 영향이 커지는 한 주간입니다. 우선 신강신약에 따라서 좀 나눠줄 수가 있겠는데 신강한 경우 금이 크고 혹은 흙이 단단하게 금을 돕는 구조인 경우 이런 경우에는 이번 한 주간이 아무래도 사건 사고가 많고 시비도 많이 들어오고 경쟁이 많은 피곤한 한 주가 됩니다. 그리고 긴장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신약한 경우에는 불이 강하다거나, 불만 강하다거나, 이번 경우는 또 이제, 어, 목 기운이 강해서 재성이 많이 이렇게 빠지는 경우, 또는 식상에 해당하는 수 기운, 겨울 기운이 많은 경우, 이런 계절에 태어나신 상황에 해당되시는 신약한 신근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도움이 되는 한 주간이 되겠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도움이 들어오는데 본인의 재능으로 어떤 도움이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아랫사람 내 자식으로 인해서 또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첫째 날부터 보겠습니다 9월 6일이 정사일인데 월요일이고요천관에는 편관의 기운이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생각이 많아지고 스스로는 게을러질 수 있고 재능의 비전이 약화되는 날이라서 아이디어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9월 7일은 백로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무오일인데요, 천간에는 정인의 에너지가,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병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문서에 힘이 생기고 계약이나 구매권에도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문서는 기관에서 공정을 받은 문서이고 내가 작성한 문서이기보다는 외부에서 어떤 공식적인 공정을 받아서 이제 들어온 문서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이제 외부에 제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기고, 또한 본인의 에너지는 본인의 흐름은 다른 사람을 돕는 흐름으로 갈수 있는 날입니다. 나서게 된다는 거죠. 내 문서도 발이 달렸고 나의 손도 발이 달리고 외부의 본인이 어떤 일을 한다는 것을 크게 알릴 수 있는 날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8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수요일인데 천간에는 편인이 지지에도 편인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앞에 나서지 않아도 저절로 개인적인 문제를 스스로 큰 노력 없이 저절로 해결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그냥 아침에 어떤 게 고장이 났어요. 그리고 두 번, 세번 확인해서 다시 보내야 하는 상황, 뭐 수정기한을 보낸다거나 이런 상황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오후나 저녁에 생길 수가 있고 또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어떤 사건을 겪어서 내가 오후나 내일의 장사가 불확실해지는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이 일이 아주 일사천리로 외부의 지원으로 인해서 한 방에 해결이 되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경신일이고 이날부터 이제 3일 동안 흐름이 크게 갈리는데, 금이 강한 분들, 토가 강하고 금이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하셔야 되죠. 주변 사람들과 얽힐 수 있는 흐름이고, 그 외에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좋은 일들이 더 많이 벌어지겠습니다. 자, 경신일. 목요일이죠. 겁재가 청간지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제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이날은 가까운 사람과 실제로 전체적으로 경쟁을 하게 되고 또 신금파워를 제대로 강하게 발휘를 하시게 되는 날입니다. 본인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제 10일 1 6일입니다 같은 글자가 들어왔죠. 비견에너지가 청간지지에 들어왔고 걸럭지 환경에 신금이 놓입니다. 중요한 일을 하게 되는데 상당히 정밀한 작업입니다. 이 유의 속성 그대로 정밀하게 깎고, 찌르고, 깎아내고, 아니면 데이터를 맞춰야 하는 매우 매우 정밀하고 중요한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토요일 보겠습니다. 임술일. 천간에 상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정인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어, 관대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불만 제기를 이날 만약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고 계셨던 분들 어디 내부고발을 하신다거나 언론사에 제보를 하신다거나 이런 불만 제기를 해봤자 본인의 계획대로 갈기가 힘들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약점이 더커 보이고 본인의 이 제안, 제, 제보, 신고가 묻힐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해지고 주변 사람들과 화합이 어려워지는 날입니다. 그 다음 1 2일 개의일, 일요일입니다. 청간에는 식신, 지지에서는 상관이 들어온 날입니다. 목욕지 환경에 신금이 놓이는 날입니다. 일을 처음에 상당히 많이 버려도 결실이 적습니다.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 적고 그리고 이날은 멀리 이동하시기보다는 어, 사람들에게 내 모습을 드러낼수록 오히려 안 좋은 흐름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녀오시더라도 짧게 가까운 거리만 얼른 다녀오시고 집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더 이롭습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 제 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또 다음 일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임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편인의 에너지가 영향을 계속 강하게 임수에게 주게 됩니다. 신약한 임수인 경우, 그러니까 식상 목의 에너지가 강하거나 재성 화의 기운이 강하거나 제압을 하게 되는 토의 기운이 강한 경우에는 기초를 튼튼하게 해주는 기간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고요. 어, 수가 강한 수가 튼튼한 분들 또 가을 글자가 세력이 있는 분들, 신강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금 인수가 많아져서 금이 식상을 치게 되는, 즉 금극목으로 도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의 문제가 크고 작게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들어왔습니다. 이거 유의하시면서 대입하시면 되시고요. 9월 6일은 월요일이고 정사일입니다. 자, 청간에는 정제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일이 바뀔 수 있고 말 그대로 묵은 돈이 떠나고 새 돈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기존의 일 자체를 청산할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일을 청산한다. 그러니까 회사를 이동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장사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을 판매하는 컨텐츠를 판매하는 물건이 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백로가 들어오는 9월 7일 화요일 보겠습니다 모오일이고 천관에 들어온 에너지는 평관 그리고 지지에 들어온 에너지는 정제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태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이고요 새로운 희망이 생깁니다 지원금이 아니면 연금이 어떤 어, 돌파구가 생길 수 있고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사업적인 문제 해결이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도움이 들어오는 날입니다. 이제 8일 수요일입니다. 기미일이고요. 청간지지에 모두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양지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날인데 신약에게는 날 잠시 분리할 수가 있는 흐름이고요. 신강한 사주에게는 여유가 많고 어, 잠시 좋은 흐름이 보입니다. 이제 9일 목요일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또 3일 동안 흐름이 이렇게 또 극과 극으로 달라질 텐데 우선 경신이 들어온 경신일인 9일 목요일 상황은 편인이 천간지지에 들어왔고 장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실속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빠지고 정신이 없고 기존일과 다른 변수가 많은 날입니다. 그 다음 10일 금요일은 신요일입니다. 정인이 청간지지에 들어왔고 목욕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감정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과 공을 들이게 되는 날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실속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 11일 토요일은 임술일인데 천간에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지지에서는 편관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관대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신중하지 못한 대처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시비, 구설에 휩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10일 일요일은 개해일입니다. 천간에는 겁재가 지지에서는 비견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걸록지 환경에 임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일을 응원을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떠한 일이나 어떤 진행상을 가르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일일 교사가 될수 있다는 의미죠.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좋은 흐름이 될수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생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고민이 깊어지는 주간이될수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화가 되는 방향이 있고 항상 그것을 염두하시고 제 운세를 계획하시는데 잘 활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참고만 해주셔도 운세를 잘 활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재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 일간 찍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일간, 개수일간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쭉 기다려오셨죠? 감사합니다. 자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그라미를 그리겠습니다. 이번 주간에는 경금이라고 하는 이 인성이 이제 힘을 쓰는 부분인데 영향을 많이 미칠 겁니다. 8월 끝나고 9월 7일에 이 백로라고 하는 절기가 들어왔었던 부분인데 임수에게는 편인이었다면 이 개수에게는 정인이라고 하는 이 정인이 들어오면서 약해져 있는 개수분들은 힘을 받는 흐름으로 바뀔 것이고요. 튼튼했던 수일간 분들께는 이게 철분이 많은 그 금의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욕심이 많아진다거나 이제 개수 자체에 탁한 물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그래서 신강한 분들, 금이나 수기운이 많은 분들 신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도식에 영향을 받을 것이고 그래서 식상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니까 욕심이 많아지고 물이 탁해지고 철분이 많아지고 그래서 욕심이 많아진다는 것은 스스로의 생각에 내가 자멸을 향해 갈수 있는 어리석은 선택을 할수 있는 위험한 주관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한 분들 그 외의 분들에 해당이 되시겠죠 식상이나 재성이나 관성에 의해서 신약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금이 수를 생해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수가 튼튼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에 따라서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글자로 인해서 모두 금으로 변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부딪히는 분도 계실 테니까요. 9월 6일 월요일 정사일부터 살펴볼 텐데 이날은 청간에서는 편제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제어 에너지가 들어와서 태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경제활동 기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반적으로 들을 수가 있는 날입니다. 쉬고 계셨던 분들은 월요일부터 면접이라던가 좋은 일적인 기회 소식이 들어올 수가 있는 흐름이 있고요. 그리고 7일, 드디어 백로가 이제 절기로 들어와서 정유월로 바뀌죠? 모호일입니다. 천간의 정관의 에너지가, 그리고 지지에서는 편제의 에너지가 들어와서 절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절지 환경, 그러니까 절지가 오면은 항상 변화가 있어요. 직장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어, 직장인분들은 퇴사를 하고 새로운 곳을 구하게 되는 흐름이 있고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관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타협점이 없었던 분들, 타협점이 생긴다거나 어떤 일에 대해서 협력을 하려, 하려고 하는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제 8일 수요일 보겠습니다. 기미일입니다. 편관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온 날이고 임묘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목에 고지 기도하죠. 목은 식상이고요. 그래서 활동에 전체적인 방해가 생길 수가 있고 계약이나 중요한 결정은 이날 하지 마시고 다음 날로 최소 하루 다음 날로 미루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날 만약에 본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게 되는 경우에는 이 돈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루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다른 날로 하십시오. 이제 9월 9일 목요일입니다. 경신일이고 이... 이제 3일 동안 흐름이 극과 그 극으로 달라지게 될 텐데, 이제 이 금기운이 세게 들어오기 때문에, 달도 금이요, 또 올해도 신축년이기 때문에, 쓸데없는 사람들이 또 모이는 부분이죠. 그래서 도식이 심해집니다. 자, 신강은 더더욱 도식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부분이라, 신강사주들은 여기서부터 3일 동안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전체적으로는 거래성사가 잘안될 수가 있어요. 거래, 구매, 주문건들 엎어질 수가 있고 특히 개인 대 개인, 개인 대 개인은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개인 대 단체, 회사 이, 이거는 이제 계속 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영향이 없, 없습니다. 근데 개인 대 개인은 엎어지거나 말이 바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천간지지에 모두 정의의 에너지가 들어왔고 사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그럼 10일이죠? 이제 금요일, 신요일인데, 이날은 편인의 에너지가 천간지지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병지 환경의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음, 누군가를 돕기 위한 아주 선한 목적의 일적인 진행이 이어지는 날이고요. 또 하는 일에서 신강사주분들은 이날 상당히 좀 버거울 수 있어요. 일적인 힘든 상황,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일손이 부족하다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고통을 주는 특정인 때문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자, 잘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일 토요일입니다. 임술일이고 성간에는 겁제 그리고 지지에서는 정관의 에너지가 들어왔습니다. 쇠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친구 때문에 내가 움직여야 되는 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외부에서 나에게 도움을 주러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평판이 크게 회복됩니다. 신용이 올라갑니다. 명예가 회복됩니다. 네, 끝날이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 10일, 1요일 보겠습니다. 개해일이고 비견이 천간에 그리고 겁재가 지지에 들어왔습니다. 재왕지 환경에 개수가 놓이는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끌려다닙니다. 이 말하면 이쪽으로, 저 말하면 저쪽으로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내 주장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누명을 쓰셨던, 썼던, 어, 개수분들 같은 경우는 오해가 드디어 벗겨지고 해명을 하지 않아도 나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것이 바로 이날의 운세입니다. 이렇게 한주 동안의 흐름을 살펴보았고요 개소분들도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제해석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담 신청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 영상 제목 오른쪽에 아래로 향하는 버튼 클릭하셔서 상담 신청 꼭 읽어보시고 메시지를 부탁드립니다. 자 여러분들 건강 잘 챙기시고요. 네, 저는 또 조만간 12월 운세 또 준비해서 계속 이제 속도 맞추고 있었거든요. 다음 주 주간 운세도 올릴 거고 12월 운세도 올릴 겁니다. 추석 동안에도 추석 연휴 동안 저 그게 어디 안갈 거거든요. 그대로 상담 진행할 거니까 여러분들 잘 예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